구차라는데 아주 쓰고 쓴뒤뭐 얼마나 쓰게 써 봤자 뭐 한국도 한약 많이 있으니까. 아, 어, 그래? 응. 뭐로 만든 거야? 약초 이런 거?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주입니다. 정환입니다. 발렌타인 스 데이라서 한번 커플 문답 게임 준비했습니다 사다 모두의 사다리 게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음. 나오는 수만큼 칸을 움직이고 어, 음. 여기를 이제 같이 돌리면은 이게, 이게 좀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문답 카드라고 저희가 여기 질문 카드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랑 그리고 그냥 꽝! 꽝 있고 그 다음에는 술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서 촬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준비한 게 이게 대만에 무슨 차야 이게? 고잘하는데 아주 쓰고 쓴디. 뭐 얼마나 쓰고 써봤자뭐 한국도 한약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응. 음. 지금 마셔볼래? 아, 근데, 근데 색깔이 좀 살벌하긴 해. <웃음> 내가 한약 중에도 이런 이런 색깔을 본 적이 없거든. 계속 쓰다고 해가지고 지금 처음 봤는데. 좀 <웃음> 겁이 겁이 나긴 하네요. 진삼은 내일 점심 밥 사주기.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내가 먼저? 응. 어, 그래? 어? 꽝! 그리고 6 하나, 둘, 셋, 네 다섯, 6 주사위 한번더 주사위 이만이야? 어! 주사위 이만 <웃음> 3 1, 2, 3 오케이. 9 오빠 쓴티 아! Nope. <웃음> 아 이게 뭐야 어떻게 <웃음> 어떻게 우주의 것도 3밖에 없는데 아쓴티 나왔습니다 좀만 좀만 줘 좀만 알았어 쓰러지게 이거 직장이 어, 냄새가 강하네. 뭐로 만든 거야? 약, 처 이런 거. <목소리도> 아! 오늘 혼물. 오. 괜찮아. 뭔내줘. 아 제가 너무 써서 입이 아파. 그 정도야? 지금 <웃음> 아 진짜 쓴 약초 느낌이다. 어. 아 아까가 그러니까 한약 오, 이거 어, 아, 아, 한약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어, 어 진짜 써. 어, 아. 아. <웃음> 뭔가 나격 <웃음> 같은 거확가리 느낌인 것 같아. 이거 시작이네. 요 하고 꽝! 아똑 꽝이야 <웃음> <오케이. 웃음> 왜? 왜? 지금 이 정신.. 제 정신이 아닌 아니야. 것 같아 잠이 깼는데 동시에 정신이 혼미해졌어 지금 <웃음> 잠은 깼어 자 나도 지금.. 카드하고 4 뭐. 하나 둘셋넷 나는 너가 이럴 때 귀엽다 <웃음> 잠깐만 <웃음> 없어? 야! 잠깐만. 나, 내가 제일 귀여울 때. 야 어제 아, 어제 <웃음> 어려운 건가?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야 거. 아니야 <웃음> 귀여울 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딱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 아응 음, 언제? 윤성현 <웃음> 재미 없어서 승리한. 아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그때가 제일 귀여운데 내가 말안 듣고 막 늦게 자거나 그래 가지고. 아 막... 내가 원 안. <웃음> 네가 마음이 안 들었어. 어 마음이 안 들. 알았어. 처음이니까 알았어. 봐줄게. 어, 이제 서, 상대방 답변 마음에 안 들면 마시는 거다. 알았어. 응. 나그 응. 소리 지를 때가 제일 좋은데 우승한 이렇게. 어. 좋아? <웃음> 뭐부터다. 찬송이 시작하기 전에. 딱 그때만. 이런 거 <웃음> 좋아하구나. 알았어. 응. 어. 다시 해야 예, 되는 거야. 마셔 우선 한잔 마시고 어, 아나 계속 계속 너 계속 나하잖아 계속 한잔 마시고 우선 한잔 마시고 좀만 줄게 좀만 줄게 나을 무조건 두번 이상은 안돼두 번은 안돼자나 너무 많이 안돼아 어렵다 하나 아 대만인이라 익숙하지 않지? 아, 이거 무섭다이거 건강에 어디에 좋은 거야이게 좋긴 좋은 거지벌 <웃음> 이거? 이용아니 이거? 이을술거 먹고 말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살 이거? 이거? 이 야!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야거아닌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기서 가는 거잖아 너 여기서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이거, 이거 마시고 정신을 어 정신 차려 연타로 <웃음> 야! 조금만 에휴 살가는만 아! <웃음> 이렇게 많아 아니 이게 진짜 세가지고 이게 아, 아, 입에서 없어지지가 않네 아, 그래 됐어 2난 <웃음> 아. 진짜 조금 조금. 이. 지금 생각나는 단어 말하기? 씀 <웃음> 네. 단어는 아닌데? 좀 야, 뭐 약초, 이거 지금 약초 이거밖에 생각이 안나 이것 때문에 그리고 가, 보, 한번 뽑겠습니다 2번 내가 생각하는 우정이란? 음 내가 생각하는 우정은 믿나? 저는 사랑이고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나 알았어. 아니야? <웃음> 어... 민호 씨보고 계십니까? 이따 우리 만할 건데 네. <웃음> 근데 이제는 맞아. 나랑 좀 그런 그, 라이벌 문제, 관계? 관계. <웃음> 아 이제 민호 이제 유부남인데 나좋 적고 그냥 놀러 간다거나 뭐 이런데 갈때얘랑 아, 왔으면 참 재밌겠다 좋았겠다 하는 사랑 사랑 이라는 우정이라 눈물 흘리그래도나 <웃음> 그러니까, 나도 반한테 <웃음> 친구야? 아니 나는 그 관계를 아유 약간 이상한데 약간 느낌이 이거? <웃음> 아니지 대답 안하면 선생님 한잔 먹으면 어, 아 <웃음> 아니, 느낌 다르지? 사랑, 사랑이고 사랑 우정이고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그 어디 갈때 친구랑 오면 얘랑 오면 재밌겠다 하는 거고 사, 여, 당연히 여자친구랑 가면 너랑 그래? 오면 재밌겠다 하는 거지 음 알았어 음, 알았어 그래, 어. 그래. <웃음> 답변이 <웃음> 세상에서 제일 채널에서 제일 막 빨리 말한 것 같아 아 <웃음> 갑자기 생각은 <웃음> 어, 갑자기 뭐라도 얘기해 가자 아 나이스 <웃음> 어이없어 하나 어. 둘셋넷다 상대방과 눈 10초 아주 게 이거는 뭐 쉽지 눈싸움이야? <웃음> <10초>? 둘셋아 <웃음> oh. <Yeah. 웃음> 그리고 약초.. <웃음> 너, 너 오늘 네가다 마시고 왔어? 괜찮아 나 이기면 A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그만 아좀더 먹이고 싶어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웃음> 내가 따라는 거잖아 이거는 미안해 이거라아 건강해지라고 아, 음. 허하잖아 너네. 드디어 좀.. 좀 없어진 거 같은데 다마셔지 원샷 원샷 야 이거 좀 무섭다 내가 해야 되나? 내 차례 지제아 우루사 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하나 둘셋 꽝! 그리고 오왜 꺼내 <웃음> 아가 아가 아가 뭐였는데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 이상한데 음. 아이고. <웃음> 아 이게 고아이담배한 번도 안 피워봤지만 담배 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아 진짜? 음. 담배 이렇게 했어? 그러, 그러지 않을까? 민호는 일단 뭐라고 민호 한번 먹여보자 <웃음> nope. 아! 야! 너 왜이러냐! 뭐야! 아니요! 아니! 야너 진짜 오늘 공, 진짜 건강해지겠다 아니야 <웃음> 야 차라리 술 먹는 게 나겠지 너도 <웃음> 어! 내가 사왔는데 <웃음> <웃음> 원래 나 골탕 먹이려고 가져오는데 어. 잠깐만 <웃음> 보리차 같은 느낌으로 그냥 먹는 거? 아또 빨리 할게, 빨리 할게, 나이스. 왜또 꽝이야? 이상한데? 오빠, 사실 이거 살살 던져서. 하나, 둘 셋. 계속 꽝. 하아무 소리야? 나 아니야? 너도 살살 던져봐. 어? 어? 뭐야 이거? 하나 둘. 야, 네가 이겼네 이거. n 하나 둘 셋. 3십 분. 야이씨. 아, 가 내가 좀많이 먹었으니까 야 조금만 이거, 그래도 무슨 거이이야이입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이거, 이이이게 되게 뭔가 쓴 약초를 입에 이 머물고 있다가 뱉이느낌이야 목 뭐, 목에 들어가도 계속 쏘. 꽝이다 다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야씨 어떻게 된 거야? 난 뭐가 나와야 대박이냐? 없어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올라가자, 이거 올라가자 이거고. 너가 너가 너가 여기서 내려와야 돼. 아니 여기 구9구 Nope. 와 지금 와 박혔어 지금 어봐 또그 순티 순티. 뭔가 일어나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음. 3십구 아까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뭔 <웃음> 거야? 아, 아, 진짜. 아, 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 한약점이. 이게 막 영상 처음에 오빠가 뭐 한약. 아, 써봤자뭐 한국도 한약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응. <웃음> 자신만만 아, 아 진짜 너무 세다 이거. 빨리 빨리 플레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웃음> 한 번만 <있을까요? 웃음>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알았어 봐도 돼. <웃음> 네, 너 먹어야 돼. 네. 네. 다섯, 여섯. 에이. 아, 예, 예. 아목 소리? 목 예, 소리 예.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웃음> 어, 나도 뭐 나왔어. 3. 나왔어. 네고. 아, 상대방이 이런 술 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술주정이 하나 있었다. 취해가지고 술값 다 내. <웃음> 그런 거는? <웃음> 아, 그런 애들 있어. 내가, 내가 예전에 그랬어. 내가 예전에. 오빠가? 음. 어, 좀 그런 거 같아. 우리 처음 사귈때 이런 내가몇번 있었어? 아, 그래? 어. 아, 내가 살게 이러면서 그냥. 어, 나한테, 그랬어. 나한테 계속 사줄게. 다음날 이런 아이들. 동장 어, 동장 뽑아. 어, 어, 진짜 그랬지. 낭비벽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예,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술값 아껴가지고 옷 사고. 어. 음. 오늘만 서로 애칭한 사용을 만드세요. 뭐야 그거? <웃음> <웃음> 넌. 중고를... 그래. 어이 <웃음> 아, 똑같지. 그래서 하자고 한 거지. 어이 아, 상대방의 얼굴 중 가장 좋아하는. 네어 <웃음> 쿨 <내 얼굴> 가장. 입. <웃음> <이빨? 웃음> <웃음> 결혼 전 적절한 연애 연예인과는... 기간